10월 마지막 주입니다. 10월 마지막 주면 여러분이 다 아실만한 특별한 날이 있는데요. 바로 할로윈! 사실 할로윈 뭐 있나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바로 전데 이렇게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 특별한 뭔가 이벤트 같은 느낌이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는 날이 되어버렸더라고요 저에게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단순히 할로윈을 즐기는 것만 아니라 할로윈과 관련된 저의 업무 그리고 10월 마지막 주를 어떻게 어떤 방송과 어떤 컨텐츠로 어떤 분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어보게 됐고요 사실 오늘부터 해서 할로윈과 관련된 컨텐츠한세가지에서네가지 정도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디어첫 번째 할로윈과 관련된 공식 방송 진행하는 날입니다. 이미 다른 팀원분들은 다 현장 으로이렇게 떠나셨고 저는 기본적으로 할 일이 조금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급하게 빠르게 빠르게 끝내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어서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나나란 단단. 아직 세팅 중인데 조금 더 자세히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짜잔 운영자는 이 빨간 몽떡를꼭 입어야 된다고 하네요 약간 어, 어... 이거 조금 당황스럽기는 한데 뭐... 한번 빨간 몽떡 차차처럼 아주 일반이스럽지 않은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내일 봐요 안녕 짠,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어제 할로윈 특집 월간 베비어캠이라는 공식방송이 종료되고, 어 11시 조금 넘어서 퇴근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오늘은 그냥, 요렇게, 마그리드 맨투맨의 청바지, 이렇게 봤습니다. 어 사실 오늘도 할로윈 컨텐츠, 진행 예정인데 오늘은 미스테리, 뭐 추리사건 뭐 이런 거 전문적인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는 짜잔 요렇게 김원님 또 다른 분들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많이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어 물론 방송이 끝나고 영상이 올라갈 거지만 어 이렇게 공식 방송을 위해서 운영자분들이 방송 관계자분들이 좋은 방송 또 좋은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를 담아볼까 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오늘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보겠습니다 안녕 오늘은 6시 반에 조금 넘었고요. 조금 있다가 한1시간반 정도 후에 어, 방송이 시작될 것 같아요. 저는 술주실에서 방송을 잘 보내고 돌아보는걸 체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